뼈롱 찍고 있어 안 나와 그럼 거기 손 아, 아래로 내려 저뭐 오늘은 뭐할 거죠? 아. 뭐뭐할 겁니까? 어, 아, 엑셀에서 그... 택배가 왔습니다 어, 택배가 아 왔어요 엄청 늦게 왔어요 어, 엄청 음,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근데 박스가 엄청 크거든요 음. 엄청 큰데 엄청 가벼워요 음. 그래서 뭐 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일단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애가 왔어요. 짠. 보이나? 뭐야? 응. 얼굴 뭐야? 응, 얼굴 뭐야? 애가 왔어요. 이이 그렇게 되지 마. 어. 안 나. 그렇게 그렇게 거기 갖다 대고 있어. 그 제가 라이브에서그뭐 뭐냐 빨벌이? 걔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애가 왔어요. <웃음> 근데 애도. 깊게 생겼거든요 애 근데 저 제가 아, 아키를 안해서 이름은 모르는데 애가 왔습니다 모오 모오 음, 모오? 모오 음. 모오 인형인지 베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푹신푹신해서 베개로 써서 될것같아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웃음> <웃음> 내거야 그리고 두번째는 뭘까요? 짜잔 아, 케이지 아, 케이지 이거... 이거 어디다 쓰죠?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뭐? 상상...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한 정책. 이거... 이런 게 있어? 아, 케이지이스에 몰라. 나, 나 그거 인형 3종 세트 조그만 거밖에 못 봤는데. 근데 이거는 좀 들고 다니 좀 그런 게 여기 아케이지 로고가 너무 <웃음> 근데 되게 어, 실용성은 좋은 것 같은데 로고가 너무 커요. 음, 좀 조그맣게 진짜. 제가 이거는 아예 뭐 오빠는 원래 가방 안 들고 다니고, 제가 좀 들고 다니기 조금 조금. 슬겁다? 왜? <웃음> 왜, 왜, 왜, 왜. <웃음> 저희는, 저희가 저희가 매년 봄에. 그 뭐냐,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거든요 그거 그거 가방으로 쓰면 좋겠다, 그렇지? 응. 그치? 그치? 그래서 저희가 이 에코백은 도시락용 가방으로 쓰겠습니다. 응. <웃음> 마지막! 마지막! 짠! 짠! 이거 뭐, 뭐예요? 뭐 같아요? 아, 맞춰 거가 아니고 예상을 <웃음> 해봐! 인형! <웃음> 인형이, 인형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뭐.. 피규어 같은 거.. 데 말... 뭔가 되게 묵직하거든요? 뭘.. 뭐, 뭘거 같아요? 뭐뭐 모래상 열어봅시다 빵빵 바라밤 짠! 짜라란 장패즈 이거 뭐냐 머는데 어, 얘네 이거 한번 쫙어 응. 이거, 뭐, 예요 이거, 이니이라이 하나? 거나사람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입고 다니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여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지로거이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 제일 제일 실용성이다 고백보다 음. 이와 이거는 근데 상상스도 못했는데 이게 제일 나는 마음에 드는 것아 어때? 난 인형 인형? 인형 어차피 내가 갖고 갈 건데? 내가 갖고 갈 건데? 응 음, 귀여워 귀여워? 응 음. 그러면 마음에 드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인형이? 하. 인형이? 어. 지금 회사 눈치보아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팔이 아파요 여보 <웃음> 팔이, 어. <안> 어. 아파. <웃음> 팔이 아파 팔이 <웃음> 아파 너 안도 뭐할래? 어. 아 팔이 아파 일단 이거는 제가 가도가는 걸로 하고 어. 장태준는 응. 오빠가 응. 쓸 거고요 응. 이거는 뭐 1년한 번씩 쓰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웃음> 잘 그러면, 바이바 빠이빠이! 빠이빠이.